そして 우선 가장 중요한 체중을 재보았습니다 빠밤 71.1 200ml라고 쓰여있는걸 맞추려고 했는데 이미 가루가 들어있어서 대충 손대중으로 좀더 위를 잡았습니다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몇번안 흔들었는데도 바닥에 가라앉은 부분이 잘안 보였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번더 흔들어서 잘 먹어주었습니다. 두번째 날입니다 두번째 날에도 어, 사용법에 쓰여있는 것처럼 세 스푼을 넣고 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야무지게 스프링 같은 이 친구도 넣어주고 첫번째 날에는 음, 가루를 물에 다 먹었는데 집에 마침 저지방 우유가 있어서 우유에 타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틀린건 200ml가 딱 되어있어서 맞춰 먹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쉐이크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꾸미가 자꾸 와서 말을 걸길래 어쩔 수 없이 꾸미를 뜯어듬으러 갔습니다. 귀여운 우리 꾸미 지금 보니 잠옷을 뒤집어 여었네 그럴 수 있지 빠밤. 평일엔 야구장에서 알바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렀다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쉐이크 통에다가 하나 담고또 작은 통에다가 소분해서 담아가려고 해요 이제 뭐 만들어 먹는 모습은 많이 보셨으니까 빠르게 넘겨볼게요. 티아 영상 최초로, <웃음> 영상 후반부에요. 얼굴이 나오니 이렇게 맛있게 잘 마시고 저녁에 알바를 가서도 열심히 잘 챙겨 먹었습니다 만드는 모습은 앞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빠밤.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가 좀더 땡땡해지면서 젤리같은 제형으로 포만감을 주는 제품이었어요 알바를 하면서 먹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응대를 하고 나서 먹으면 땅땅한 대형 그대로 먹어야 되는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일주일 동안 케이크를 식사대용으로 먹고 알바도 하고 일상생활도 보내고 하면서 잘 지냈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체중 변화에 대한 결론은 헉! 50kg대? 는 케이크고 68.4kg 그래도 저 3kg 정도가 빠진 체중을 볼수 있었어요. 좋은 기회로 만나게 된 나에게 용기를 네, 솔직한 후기를 말해보자면요. 한끼 식사 대용으로 마실 건데 이왕이면 맛있는 제품을 마시는 게 좋잖아요. 나에게 용기를은 억지로 식사 줄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일주일이 즐거웠습니다. 가루가잘 섞일 수 있도록 물병과 함께 주신 이 스프링볼이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가루들도 섞어봐야겠어요 물에 타먹어도 우유에 타먹어도 변함없이 맛있는 그 맛! 사실 요거트 맛 밖에 안 먹어봐서 다른 맛들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식사 시간에 먹다보니까 중간에 잠깐 내려놓고 나면 어느새 젤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포만감을 준다고는 하는데 음료를 빨리 못 드시는 분들은 음.. 마시다말고 띠용? 음..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시간이 보장된 분이나 아니면 음료를 빨리 드실 수 있는 분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피아의 나에게 용기를 제품후기는 만족 만족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거냐 물어보면 제 대답은 예스예요 기회가 된다면 넉넉하게 한달 정도 기간을 잡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, 전부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뾰밤